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! 으아아아니 참고!!! 으아니하하하 아이고, 홍 선생님! 그 이름도 위대한 홍두깨 선생님! 경기 장면을 정교생이 각 판별로 중계방송으로 봐서 다 알아요! 아이고, 여기요! 하니사석에빠졌겠네 홍선생님 음. 지금 교장실엔 난리가 났어요!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에서 설렀다. 기자들이 몰려들어 우리 학교를 취재하느라 야단이 났어요! 이게 모두 홍선생님의 육상부 덕척분 응? 물음표? 응? 뭡니까? 음. <웃음> 좋아요 좋아! 샤샤샤! <웃음> 교장 유선한 체육관 퇴고 명령서 오늘부로 8강 진집의실패에 예선 탈락한 배구부 체육관을 앞날이 청창한 육상부에 넘길 것을 명령함 교장 유순한 싸인… 고독과!!! 좋아요!!! 에잇! 피거 나먹고 따라주세요 얘들아 내가 뭐랬니? 이 홍두깨 쌩말이 맞지? 이제 체육관은 육상부까지 눈밭에서 잘구르시우 <웃음> 하니… 이제부터 시작이다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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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대한 그리움이 너를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거야 난널그 응어리진 몸울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볼 거야 아니, 넌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 얼마든지 지, 지, 지. 아! 처음부터 지독하다고 생각했던 소녀 꼭진 두 손과 야무지게 담은 작은 입술을 가진 소녀 하지만 엄마를 그리는 두 눈동자 속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소녀 그아이기 엄마에게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머무이 많은 외롭고 쓸쓸한 소녀 아니 엄마를 흉보거나 욕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